자, 제가 오늘은 과자를 들고 나왔는데요 네? 무언가를 재활용하는 거 재활용이라고요? 그럼 일단 한번 드셔보실래요? 오, 예, 저는 약간 생긴 거만 봐서는 쌀과자 같은데 쌀과자? 네. 네 드셔보세요 오, 맛도 쌀과자 같아요 근데 네, 시즈닝이 그렇게 맛이 강한 네. 그게 아니라서 음. 바삭한 식감, 식감이 더 많이 느껴지네요 저는 이거 딱 맥주 안주로 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웃음> 그러면 오늘 이 업사이클링 과자에 대한 얘기를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푸드 업사이클링인데요 우리가 업사이클링 하면 보통 뭘 생각하죠? 오, 전에 했던 것처럼 뭐 플라스틱 제품들 네. 업사이클링 한다던가. 그렇죠. 플라스틱이나 의류를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음식을 업사이클링 한 거고,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식품 제조 과정에서 나온 응. 병아리 콩. 애 껍질로 만든 이제 그런 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푸드업사이클링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우리 왜 플라스틱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아서 환경을 위협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음식 폐기물도 진짜 그게 못지않게 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식탁에 오르지 못하고 버려지는 음식의 양이 한 삼분의 일 정도인데 어 그게 그럼 연간 한1 3억톤 정도가 된대요. 정말 많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푸드업사이클링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이것처럼 식품 제조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은왜 구멍이 나거나 크기가 작아서 음. 두 번째 키워드는 비건인데요 일단 여기 식품의 성분표를 보면 은 현미 옥수수 그다음에 뭐 병아리콩처럼 정말 식물성 성분들만 들어간 비건 과자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속 가능한 생, 식품을 생산하는 널담이라는 곳에서 만든 건데 음. 이제 널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식품마다 앞에 이제 비건이면 비건, 락토 보면 락토 보 이렇게 다 말머리가 붙어 있어서 이렇게 선택을 잘할수 있게. 오 분류를 잘해놨네잘해 네, 놨죠. 이제 그분이 되게 좋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게 병아리콩 그 껍질로 만든다그랬잖아요 병아리콩으로 뭘 만드나 했더니 아쿠아파바라는 걸 만든대요. 아쿠아파바가 뭔데요? 그게 뭐냐면 계란 흰자를 대체하는 비건 원료래요. 그래서 우리 콩 있잖아요. 병아리콩이나 렌틸콩을 삶으면 하얀색 콩물이 나오는데 이거를 막 휘저어요. 한 5분 정도 휘저으면 뭐가 될까요? 거품? 그렇죠. 거품이 돼서 이게 머랭처럼 아 된대요. 그래서 왜 비건 디저트에는 우유나 버터를 이제 사용할 을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는 원료로 사용된다고 하니까 이 친구 자체도 비어이고 원래 만든. 마지막 키워드는 무입니다. 오 무를 주세요 할때 무가 어. <웃음> 아니고 <웃음> 없을 무인데요. 이제 이 제품에는 설탕이 없고 밀가루가 없대요. 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웃음> 그래도 단맛이 조금 나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설탕 대신 그 과일에서 발견되는 그런 천연 유일의 감미료인 에리스리톨이 음 사용이 됐는데 이제 이게 설탕하고 비슷한 단맛을 내면서도 체내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 아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 요새 재료 제로, 제로 음식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데에 좀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하고 또 이제 밀가루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보통 과자 만들때 밀가루 많이 쓰이는데 그렇죠. 이거는 밀가루 대신 현미가 사용이 돼서 오. 그래서 좀 이제 밀가루에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한테 <웃음> 소화도 좀, 잘 되겠네요 그렇죠 좀 좋을 것같아 피부도 좀덜 덜 <웃음> 덜 <웃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샀을 때 되게 신기한 게 카톡으로 사자마자 뭐가 날라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리플렛이 전자로 이렇게 발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굳이 종이를 더 쓰지 않고도 이렇게 리플렛을 그냥 전자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제 많이 맛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오리지널이고 하나는 <웃음> 바나나 맛인데 어 이거 근데 모양이 좀그 바나나 땡 같이 생겼잖아요. 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먹으면 좀 바나나 땡 같대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오. 그게 궁금해서 다음에 그걸 한번 사먹어볼까 아.